Can you say hi to my subscriber? My subscriber name is Jinpangi. Jinpangi. Yeah, correct. Jinpangi. Dear Jinpangi, 안녕? 나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야 편지를 보내. 이번에 올릴 영상은 타지에 와서 아프기 시작한 뒤에 영상이 올라갈 것 같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은 모든 게 완벽해. 나는 정말 좋은 친구도 있어. 지금 나는 친구 집에서 파자마 파티를 하면서 편집을 하고 있어. 이보다 행복할 순 없을 거야. 하지만 오늘 올릴 영상은 내가 이곳에 와서 가장 힘든 시기가 담길것 같아. 그래서 이 영상을 볼 가족, 특히 엄마가 너무 마음 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조금 걱정이 돼. 최근에 가족과 연락을 했을 때 한국은 이제 가을 날씨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여기는 지금 낮은 17도, 밤엔 9도여서 아침에 일어나서 쉬실 때 추워서 일어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런데 집주인이 10월에 보일열을켤 거라고 해가지고 그 전에 살아남기 위해서 이불을 더 사야 할것 같아. 이제 영상 얘기를 좀더 해볼게. 내가 리투아니아에 처음 도착해서 창밖에 공기를 마셨을 땐 뛰는 심장을 주체할 수 없었어 뜨겁게 따사로운 햇살과 차가운 신선한 경기가 동시에 나를 맞이해 주었거든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 정말 친절해 여기 와서는 단한 번도 인동차별을 느끼지 않았어 내가 모르는 게 있어서 다가가서 물어보면 얼마나 친절하게 알려주는지 정말 좋은 곳좀 사람들이야 내 숙소를 찾아가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겼을 때 나는 새로운 건물들을 보면서 낯선 기분보다는 새로운 느낌을 받았어 모든 게 새롭고 신기했어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다들 친절해요 엄청 친절하고 공기가 좀 좋은 것 같기도 숙소에 가고 있습니다 얼른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소로 출발해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도착을 했습니다 진짜 딱 있을 거만 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있어서 놀랐어요 근데 문제는 어 깔끔해 호스텔처럼 되게 깔끔한데요? 그리고 여기 친구들 만났는데 다들 엄청 친절해요 제가 와 문제가 뭐냐면 아, 공항에서 계속 내리고 입술 밖에 안 바르고 완전 페인이어서 일단 지금 아무튼 양해 부탁드립니다. 헉 뭐야 화장실 괜찮은데? 코스 잘못 아 제가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수화물을 비행기를 세 번을 타가지고 이게 세 번의 비행기를 타는 동안 짐이 어디 가는지 못 찾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웃기긴 한데 좀막 그렇다는 거 어쨌든. 저뿐만 아니라 이 어른들이 꽤 많았어요 그 전화번호 유심 차면 은 연락하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큰 캐리어를 아직 못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가진 짐이 이 배낭! 메고온 배낭! 조거 쬐끄만 이거 배낭! 그리고 이거! 쬐끄만 캐리어! 이게 다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씻는거다 없는데 다행히 공항에서 언니들이랑 클렌징 티슈를 사서 그나마 괜찮긴 한데 아무튼 아주 난감합니다 그리고 여기 날씨는 햇빛이 저손크락도못 발랐는데 햇빛이 진짜 너무 따가운 거예요. 원래 좀 씻고 샤워도 좀 하고 그리고 방좀 닦을까 봐요. 아 그리고 여기 뷰 뷰는 이래요. 뷰. 아무튼 청소를 해보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청소를 할물 티슈도 없어요. 일단 신발을 신고 다녀볼게요. 그리고 신발이 운동화 하나뿐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할수 있는 게 없어 아니. 일단 그러면 있는 걸 어떻게든 샤워를 해볼게요 샤워를 근데 아 드라이겠지 일단 있는 걸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다 왔으니까 물도 어떻게 해야 될것 같고 아니다 밑에 가가지고 애들한테 이것저것 좀 물어봐야겠어요 와이파이 y o g o e a i n g i h u b c o g u r o d a g s n they u s u c t a i n r y s a k a n o the y r e a h of course, you can take the um, dish, you know, it's a bit better. Then I will come with you to show you where the market is. Really? Yeah, yeah, You're so kind. Cool. 나는 첫날에 여섯 명의 이웃을 만나서 인사를 했고, 나는 그 중에 로만이라는 재미있는 이웃도 만났어. 그 친구도 정말 친절하고 착한 친구야. 나중에 영상에도 나올 거야. 그때 다시 소개해 줄게. 원래 이게, 아이폰이 외국 나왔어. 다 까리나? 소리가 안 나요. 유심을 사고 왔는데, 여기서 오자마자 새로운 친구를 이제 룸메 친구인데, 만들어 가지고 이 친구는 몇주 전에 왔대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저렴했어요 샴푸랑 유심이랑 샀거든요 유심은 30일에 할수 있는 건데 두개 합해서 4.48유로예요 그러면 거의 한 6천원? 이거 유심까지 했는데 6천원 정도? 와 4.48유로 제가 카드 버스카드가 된다고 해서 이거 갖고 온 건데, 버스카드가 안 되는 거예요. 이트래블로그 카드 하나 카드인데, 그래가지고 버스띡 찍는데 아무 치켜가지고, 어, 다운 타가지고, 아, 이거 몇 유로 내야 되냐고 했는데, 1유로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1유로 내야 되냐 해서 그걸 바꾸러 갔다 왔는데, 버스 가버렸어요. 근데 막, 그때 1유로 내라, 내야 한다고 했을 때, 그 뒤에 있는 아주머니께서, 막, 예, 차일드라고 차일드 피 내하게 한다고 <웃음> 그렇게 막 해서 마음 좀 귀여워지시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아무튼 보내고 이제 또 다른 버스를 타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버스를 탔는데 네. 다른 버스에서는 그 거기 앉아 있는 사람한테 그 캡처하는 게 있었어요. 그길 루트를 공항 인천 공항에서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서 아나 여기 가야 되는데 여기 맞냐고 가는 거 맞냐고 한번 확인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 맞아 여기로 가는 거 맞아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했는데 여기는 원래 원어가 영어가 아니에요. 투 아니야 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걸 그, 그런 거랑 러시아어를 쓴다는데 저는 그거 하나도 모르잖아요. 러시아도 모르고 투어도 모르고 약간 영한 애들만 영어 쓸줄 안다고 하는데 약간 뭔가 말이 안 통하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내가 못 알아듣는 거였어. 그러니까 그게 라그 라스트 스테이션이 거기 뭐지 제가 내리는 곳이 맞는데 저는 그거 말고 더 있는 줄 알고 내가 다음에 내리는 곳이 맞아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맞나 이게 확실성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무 확실성 아니라. 좀 다른 인종이고 새로운 얼굴이라 이게 낯설어서 그렇지 다들 나를 되게 호감으로 봐주시는구나. 이러면서 되게 고마웠어요. 그랬습니다. 다음 날, 라샤는 나에게 같이 와인을 마시자고 제안했고, 우리는 마트에 가서 유진도 사고, 먹은 음식을 샀어. 그리고 리는 요리를 해서 나눠 먹고 라샤 방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과자와 함께 와인을 마셨어. This is from Georgia wine. I took it from Georgia. Mm -hmm. it's a Georgian traditional wine. Mm -hmm. Made in q u a r Yeah, it's a white dry wine. Dry wine. 내 방의 창문으로는 올라갈 수 없었는데 그의 방은 훨씬 크고 창문도 열수 있어서 너무 부럽더라. 나중에 들어보니 그는 나보다 월세를 더 많이 내는 것 같아. 그럼 공평하니까 불만은 없어. 내가 라샤방 창문에서 밖을 구경하는 그 순간에 나는 Life is Good을 떠올렸어. 삶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어. 미지의 나라에서 보는 아름다운 풍경은 삶을 행복하게 느끼기에 완벽했거든. What kind of freaks give someone to y o 와우 애 응? 배가 좀 고픈데 캐리어가 왔거든요 캐리어를 받았습니다 일단 밥을 먹을까봐요 제가 이상하게 감기 기운이 있는데 코로나에 아직 안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제 자면서 벌벌 떨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가 지금 아직 상황을 좀 봐야 될것 같거든요 걱정이에요 특성 미역. 그 다음날부터 거의 일주일 이상은 고통의 시간이었어. 예전에 가족 중에 언니들이랑 동생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같은 집에 있던 나만 안 걸려서 나는 슈퍼야 면역인 줄 알았거든? 그런데 유럽에 와서 감염이 될 줄이야. 마스크를 벗고 길을 걷자마자 코로나에 걸릴 줄이야. 그래 난 코로나에 걸렸어. 처음엔 그냥 목이 잠기고 침을 삼킬 때 목이 불편하더라고. 밤에 너무 여기가 추워요 근데 제가 갖고 온 옷이 어려 옷이 거의고 거의 이게 긴팔이 거의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밤에 엄청 덜덜 떨었거든요 그래서 그 감기에 걸린 것도 있어요 그런데 다음날에 몸이 너무 뜨겁다가 춥다가 하기 시작했어 그리고는 머리가 아프고 계속 아팠어 진짜. 이렇게 아픈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감기가 맞는 것 같아요. 12시, 지금 거의 5시거든요? 12시에 친구가, 룸메이트 친구가 우리 밥을 좀 같이 먹는 편인데 문을 막 두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아, 열이 나는 것 같은데 너무 춥고. 지금 긴팔, 긴 바지를 입었거든요? 어... 밥을 먹으라고 해서 밥을 먹겠습니다. 짜파게티를 먹습니다. <웃음> 짠 완성! 이걸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웃음> 어제 밤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아 너무 갑자기 추워서 이불 둘둘 말다가 몸에 열이 확 올라가지고 수건을 비쩍 비쩍 걸어가서 수건을 막 빨고 그거를 이제 열 내리려고 덮고 있고 또 추워서 이불 둘둘 말고 머리 아프고 열 나고 잠은 계속 깨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열이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고 머리가 아픈 게 며칠 동안 계속되었어 해열제를 먹겠습니다 한국에서 타이레놀이랑 해열제를 챙겨왔는데 며칠 동안 가져온 해열제를 전부 먹어야 했어 이거 물수건으로 쓰고 있어요 얼굴이 너무 뜨거워서 얼굴이 너무, 이마가 뜨거울 때랑, 어깨 이렇게 두르고 있거나 합니다. 음, 이거 요리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아, 일단 오늘의 식사. 여러분. 지금 체감 4kg는 빠진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예. 아, 오늘 진짜 오랫동안 단식했던 그때처럼 되게 어지럽고 약간 너무 힘이 안 나서 요리를 했어요 요리를 했는데 이것도 당 떨어져서 콜라를 너무 갑자기 먹고 싶어서 샀고요 그래도 부족해서 약 없이 버티다가 타이레놀을 먹었어. 아픈 건 내가 뭘할수 있는 게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밥을 잘 챙겨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아픈 나날 중에 나는 가족과의 연락을 몇번 했었어. 아픈데 꿋꿋하게 잘 있다고 하기가 힘들어서 연락을 자주 하진 않았어. 아니 안 힘들어. 한번 연락했을 때는 나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정말 엉엉 울었었어. 이 시간이 빨리 흐르기를 얼마나 바랬는지 몰라. 있어 있어야. 와이파이 좀 이상한 것 같다. 끊고 나중에 연락할게. 아 그래? 안녕. 아, 어. 안녕. <웃음> <웃음> 다행히 나는 자가격리를 할 시간에 충분해서 학교에서 웰컴 위글할 때까지 계속 회복할 수 있었어 학교에 얼른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 빨리 친구도 만들고 학교 행사도 가득 참여하고 싶었어 다음 이야기 학교에 드디어 참여를 했어 나 혼자만 아시아인인 것 같아 아무도 말을 안 걸어서 슬픈 상황이야 하지만 나는 굴하지 않지. 바로 친구를 만들어서 놀아보자고. 찐빵이들 내 편지 빨리 열어보고 싶다면 알람 켜놓고 기다려줘. 또 편지할게. 안녕.